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찬가지 계속해서 그냥 되는 아파트, 빌라 하우스 내부를 한번 보시고 관계자분에게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슈가 되었는 수승구의 최고가 11억 아파트. 사실 농담사아 내부에 분발났나 이런 얘기도 했을 만큼 가격이 높았던 아파트지만 구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구입 의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논평을 해야 될 부분들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회원방에서 개별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은 다 틀릴 것이고 그리고 어느 동, 어느 호수를 구입을 하는 게 좋은지 마찬가지 그런 내용도 매적으로 회원방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자분에게 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모델 하우스를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팔사가 무선이 청약이고 네. 공고는 나와 있고 네. 8사 A는 공구는 8... 8... 지금 이제 팔사 A가 무선이 청약이고 공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구가 낮기 때문에 23일 이후로. 나오고 이게 타워의 형태란 말입니까? 네, 타워의 구조고 일반 타워 형태보다는 구조가 훨씬 잘 나왔어요. 팬티 라든가 드레스. 7 7타입8 사이트라요. 구조가 동일한데 사이즈가 좀더작아서거예요7 음음7 8 4가 음 디자인 동일한데 크기나 네. A와 7 7은 그렇고 이거는8 4 B 타입 타워 용품조예요 들어가시면 양쪽도 이제 수납공간 다 들어가있고 음 네. 요거는 그냥 신발장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자 어 신발장 개념이라고 그러고 그럼... 갈아 신고 이러거건 없는 갑죠 지금 저희 쪽에서 어, 바닥 타이드나 동하이 들어가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주문, 붙박이장 지금 여기 자녀방에 있는 붙박이장 그리고 주방에 있는 오븐하고 씻기, 세척기 이렇게 430만 원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기본 품목으로 제공됩니다 음, 나머지는 다 옵션이란 말이죠 메리평의오크부터 아, 잠까지 기본 품목이에요 지금 이붙박이장은옵션으로 사실 못 빠지는 네. 분이고 에어컨은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 에어컨은 기본이고 바닥 마감도 타일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보통 이게 3중 연동이죠? 네네. 이게 사이즈가 어찌 됩니까? 4.8m가 나와요. 4.85m정도 4.85m정도 네. 이면 개방창으로 되어있고 거실과 주방에 공기청정기 내리패으로 이것도 옵션이고요기본품목이요 아, 예. 기본으로 들어갑니까?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하고 복합기장 아? 하나 예. 그리고 오븐 식기세척기 이렇게 4가지 430만원 제외가 보다 기본품목으로 예. 제외가 되어있는거요 여기 예.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전시용으로 빠집니다 네 예. 음, 옵분이 옵션 치킨 계세츠키 옵션. 유사 옵션 430을 하시면 저희가 430만 원 추가란 말이잖아요. 네, 그걸 하시면 중도금이 무이자로 바뀌어요. 이자후불제에서. 아. 800만 원 부담이 기본으로 맞춰졌을 보시면 데요 별도 옵션이 한 430만 원 정도 되고 타워형태라하는게 어떤 의미죠, 지금 이 구조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상형 구조라고 하면 네. 이제 예전처럼 앞 베란다와 뒷 베란다가 있는 스타일로 해서 네. 거실과 이제 방들이 다 전면 앞쪽으로 나와있는 형태로 분리 하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타워형 문제는앞 베란다와 옆 베란다 형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북향 방쪽이었고 남향이나 또는 이제 동향 또는 서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동향 방향이기 때문에. 이 라인 호스에 따라서 동북향 또는 남서향 쪽으로 창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거실에는 이면창으로 그 지금 거실. 이면창이면 여기가 지금 현재 남향인가요 여기가 남동방향이거든요 여기가 남동? 방향이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음. 방이랑 산역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복조 형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아까 안 봤지? 음. 그래서 건물도 이런 식으로 좀 졌더만, 음. 아파트 모델 하우스 보고 좀 따라 했는 거네. 이메리핑인가 문이. 아니, 그건 오프닝. 아니, 그건 안 다른 거라서. 세체방이 에어컨은 기본사양으로 제가 요즘에 합장량은 나오지만 이렇게 앞베란다와 뒷베란다에 대해서 합장이 되는 구조가 판상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 3개가 전면 남양으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제8 4 1 4에서다 남양으로 서비스 면적 굉장히 넓게 나오더라고요. 그데 실제 사용 면적은 평관문 열고 들어가서 하는 면적 자체가 한 37평 정도 나와요. 음. 음. 구조는 입고는 키높이 이상으로 해서 내렸고, 4면이요 아. 북방이 상은 옵션이고 별도고요. 에어컨 동일하게 기본 사양이고 확장되는 거고. 그니까 또는 요즘 홈 인테리어 카페처럼 네. 이렇게 꾸미시는 네. 공간이라든가 음. 소재 개념이든지 아. 용도에 맞게 알아서 사용하시는. 여란분들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네, 다 실제로 존재해요. 비상 통로가 다 밖에 열 있는 요 어, 폐쇄하는 문이 아니고 네. 이게 에어컨 실외기 폐쇄하는 문이 아니에요. 여기도 문이 다 설치가 되죠 어, 다 문을 설치가 열고 나갈 수있단말이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화재 시 대피하는 공간인데 보통 내부에 있는데 제가 외부로 뺐기 때문에 음. 이 공간만큼 사용 면적이 더 넓다고 보시면 돼요. 안 내부가. 다 설치가 됩니다. 음, 기본 사양이고요 네네, 아. 저희가 나중에 입주하실 때에 우물 천장 간접 조이 넣는 것도 한번 같이 해 드릴 라고요 아. 그때 보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단을 이렇게 터지겠죠. 그 기계품에다 꽉매 수도 있습이거리 이쪽이 여기 하실 수가 있으세요. 거실마찬가지 우드 5 m 정도 나오고요. 네. 4.5면 아까 거실 조금 더 크네요. 요 네. 그러니까 아토월 같은 경우 마찬가지 지금 네, 현재 정답. 설치된 대로 시공해 주는 거고. 안방은 기본적으로 벽지고요. 이거는 세탁실 실외기 전혀 수도가 없는데 하수구도 네, 없고 그 창고 형태네 세탁실 나약한 주방과 함께 따로 나와 있어요. 왜 실외기만 돼 있는데 네. 실외기 빼는 구멍이 없노. 일부러 안 빼는 건가? 음? 아, 원래 실외기 구멍을 빼놓거든. 보면. 음, 네, 여기 구멍들 하우스라서. 네, 네, 그런 모양. 아니 이게 뭐 사우나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네네 여기가 사우나 시설에요 층에? 아니 커뮤니티라고 아커뮤네 그 클럽 자이언이라는 커뮤니 센터 내에 지금처럼 꾸며져 있어요 이 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거고 뭐 따로 뭐 네. 발레비 네. 추가 내죠. 네. 네. 그러니까 세이메죠 아주 삼성거리코가여건너편고이가 이쪽인 거고. 수성여 아, 아 지금 이쪽이 지금 지지로가는 되고. 해가 쪽이고 네. 여기가 삼성 그린 삼정, 쪽이고 건 끝높이는 이래게 되고. 음. 음. 이게 이제 남향 쪽이네요. 그럼. 보자 북쪽이 만촌동 그 법원의 거리 그쪽 라인이네 제품에 단태역이 그쪽이고 음. 연남 쪽으로 예그총에선착금 나오면 음. 이제 음. 괜찮은거 빠지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a 가 있으니까 사실 비타 열이 에이는이 비보다는 a 가 선호도가 음. 조금 높고 거기가 아직 끝나면 비타고도 좀 많이 오시겠죠? 아직까지는 이제 음. 이 가격이 여유가 알고 있고 무슨 회에서 아마 나올지 모르니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요 음. 가격 설명 하면 음. 해주시죠. 제가 합산 금액을 모두 했을 경우에 요거는 10억 4천대가 되고 이 요거는 지금 10억 8천대 0 5 9 0 0 0대여 확장비하고 옵션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기는 공급 금액만 나와 있고요. 음, 옵션 450만 원 포함돼 있고 이, 옵션, 확장 이, 확장은 430만 원 하고 확장비가 여기 이제 77은 2800만 원, 84 AB는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430만 원을 여기다가 더 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어, 11억 9천대가 되는 거고, 그러면 11억 8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저렴한 게? 음, 아니요, 제일 비싼 게요. 10층 음. 이상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지금 그러면 층수별로 구간별로 해놨는 게 네. 1층부터 2층 바로 막 틀리게 돼 있네요. 예, 가격차등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네, 4층까지. 1층에서 4층 몽땅 그리는 게 아니고 아, 1층 네. 별도 2층 별도 3층 구간 이래 주고 네. 5층에서 구간 따로 주고 이제 10층부터 기준층이라고 아, 보시면 니다 10층에서 응, 26층까지 동일하게 가격 적고 네. 어데 네,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비싼 금액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3440만원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층이 그럼 제일 저렴한 겁니까? 그렇죠. 1층이. 제일 저렴하면 네. 얼마죠? 1층이.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10억 9,700. 큰 계입 차이가 네. 없네. 음. 77이 지금 77 타입이 지금 9억 3천이고. 예, 음. 84 기준으로는 뭐 10억 6,700. 7천네 맞습니다. 많지 않네. 이거 이거 시키스적인 강화고은 이런 것도 뺄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음. 저희가 공고 사항으로는. 음. 계약금을 10%를 이렇게 분납하시고요 네. 그리고 중도금이 2022년 9월에 30% 발생이 됩니다. 이 음. 중도금이 공고에 보시면 제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자가 입주 시점 되면 한 700만원 돈 나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뒤에 있는 이 옵션을 430만원치를 선택을 하시면 중도금을 무이자로 해드리는 거예요. 옵션 음, 830만 예, 원을 음. 추가하시면 중도금이 무이자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굳이 이자를 치만는 대신 필요는 없으니까 이거를 안 하시고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이,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저희가 음. 이거까지 포함해서 그냥 금액을 매기는 걸로 가려고 했었는데 음, 이제 조금해서 금액을 조금 나눠라 옵션 금매을다 넣지 말고 선택하신 요소를 주라 라고 해가지고 나눠는 놓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고객님께서는 이거 선택하신 시 파신들 이들이신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후분양이다 보니까 지금 선택 네. 안하게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무이자 안 하시면 이자 후불제 그 기준만 잡으시면은 안일빨이 쓸 거예요 그리고 확장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후, 후분양이기 때문에 확장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선택가 네. 안되세요. 네. 이렇게 가격대가 아, 네. 목소리... 여기 사 30만원 네, 네. 네. 기본 제공 이게 네, 한 3천만원 상당인데 네. 지금처럼 예. 에어컨, 에어컨, 공기청정기라든가 에어컨, 음... 공기청정기라가 그, 예. 예, 예, 현관 중문도 지금 선택상에 원래는 예 옵션으로 네 예, 침실 붙박이장도 음. 그렇고 음. 식구 이장은 항상 그럴 수 있는데 시기새적기 광포 모니스 그다 저기도 있죠 있으죠 음. 비데 예 비데도 두 개가 다 들어가고 아니, 여기는 비데가 없는데 추가 여기, 선택에 아예 기본 옵션도 으 기본 품목에지금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이거 있고 그다음에 에 지금 이거 빼고, 음, 나머지는 저기, 다 기본이라고 보면 네, 되지. 여래 네. 그래, 사실, 현관중문 북방, 현관중문은 이건 좀 어거진데, 현관중문북박이 장사, 자기 방포, 빼고는 나머지 영상이 나오는 건다 기본으로 음. 들어가는 제품들이다. 예, 네, 초보에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는 고객이있시면은 우리가 먼저 받는 게 84입니까? 네, 뒤 뒤에, 뒤에 본게8 4이고요 먼저 본 거는 타워용 구조, 8사 B 타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B 타입 타워용 구조고, 향 이제 이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호수에 따라서 남동과 남서 또는 남동과 동북향 방향으로 아. 지금 창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과 안방 그리고 주방 자녀방 자녀방 순으로 배치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A 타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베이 판상형 구조에 다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2 구역 같은 경우에는 32평대부터 동향으로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7.7은 다동향이네 예. 7.7은 지금 동향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3.2는 아, 32평형은 지금 남향으로 되어 있고 음.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 거77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만촌 3정에 33평이 3배의 구조예요. 그러면은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거 77제곱미터 확장을 하고 나면 만촌 3정보다한 평이 작아요 어, 그래서 가성비는 굉장히 좋아요. 예, 이게 이제 29평이긴 하지만 만촌 3정 33평보다도 한평 정도만 차이가 나는 거고, 이제 구조도 예쁘고. 드레스룸이나 패터리가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성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음. 평수보다는 구조가 중요한거같요아요트는 네, 구조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음. 나니까 그런 앞쪽에는 4,3 이고 음. 알지? 요거는 음. 32평 이고요 음. 네, 요거 지금 이거는? 이거는 32평, 음. 32평 P타입 음. 여기 파란색깔이 774에 들시고다 칠칠. 동양으로 배치가 음, 되어 있죠 청수는 다 틀리게 네, 되죠. 청수는 사선 제한이라든가이런것 때문에 26, 저희가 000. 12층부터 최고 26층까지 이렇게 신청하거든요. 음, 청수에 다 틀리고 음, 그리고 여기 지대가 조금 경사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피로티라든가데크로 내봐가지고 단지 내는다 레벨걸 차이가 음. 없게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럼 상각쪽을 열어줍니다. 상가 쪽을 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뒷면쪽 그죠? 이쪽으로. 후면 쪽에 이제 상각이 네. 들어가니까 예. 만촌 삼정 상각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네. 저희는 이렇게. 예. 삼정이지 무척 여기 있는 거니까 네. 아, 아, 아, 들어오는 입구가 이게 네. 메인에서 네. 이렇게 네. 들어간다. 건축는점 음. 이쪽이 3점그 네, 네, 우측이 3점. 네. 예. 네. 음. 이게 지적도 무적부 쪽인 것아 우측이 삼정 이고 공원 조성 따로 하고 외주 이상 지주 대개화지구라나. 지지하고. 미리 치게임해봐 요거 저기 여기 인남 공고 들어가고. 좀 좀. 음. 북쪽이 질투 우측이 상점. 좌측이. 해기가아 여기. 여기 공원 조성은 따로 별도고죠 네, 저희가 이제 기부채란 없이 어쪽으로 걸어가면 아, 이제 바로 아니, 대청초가 있고. 있는데, 네. 왜냐면 저기 삼정 재일 때도 그 증서를 해줬잖아요. 고롱젤. 음, 대청초는 없는. 지금 증축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 아파트가 더 들어오게 되면 다른데도 이제 근데 학생수가 더 줄고 있다 보니까 한 집당 자녀 수가 줄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아마 증계축을할 거겠죠. 현재까지는 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대충초만 증명 음. 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5년 동안 당첨 사실이 없으신 분이면서 그 당해지요 대구, 경북에 거주하셔야지만 무슨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자격권이신도 많이 안 계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1주택 이 있으신 분들 선착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1년인가요? 어, 거주? 거주 1년이에요? 무순 공일 전에 되어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는 요거까지는 이게 지금 무순이니까 무순 공부일이 언제로 돼 있어요 8일 그니까 러 8일 전에 주소가 아마 이전 돼 있으셔야 될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 예예 예, 무순위로 하시게 되면 당첨자 무순위로 내가 이거 받잖아요 그럼 당첨자로 관리가 돼요 그러면 수송고 같은 이런 조정지역이나 이런 데는 10년간 청약통장 제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무순위로 쓰실 필요는 제공들 없으실 것 같고 나중에 선착순 나올 때 기다려서 하시면 이게 당첨자로 관리가 안되잖아 그죠 렇 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선착순을 다리로 계시지 무슨 일을 일부러 넣으시는게 잘 안되세요. 음. 무순이보다는 선착순이 유리하니까 유리한 걸써가야말 그렇죠. 이 말이죠. 어차피 나올 거기 때문에 굳이 무순이까지 해서 내가 이제 당첨자로 관리가 되고 10년간 투기가 해지고 해도 참여 가 못할 수가 있는 그러시잖아요. 경쟁이 있고 워낙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상승장이 초고 음. 수요가 많이 몰리면 무슨 일이라도 넣으시겠는데 지금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고객님께서 판단 하시는 아, 거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84B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선약통장 예. 예. 필요 없이? 아무 필요 없이 하실 수가 없어요. 84B만? 음. B나 77타입은 음, 지금도 오시면 어, 층을 저희가 봐드릴 수 있어요.